안 들어간다, 휴가. 끝 났다, 앞니가 없어가지고. 얼굴 마사지 해줄게. 아빠하고 있으면 좋잖아. <웃음> 왜 얼굴을 자꾸 숨겨? <웃음> 순이야. <웃음> 순이야, 눈금 닦자. 어머, 아빠! 두 마리, 세 마리. 얼굴 마사지 해줄게. 피로회복. 음, 좋아해. 엄청 좋아해. <웃음> 왜 도토리 닮은 것 같지? 다람쥐 옆에 있는 도토리 같아요. 음, 아우 좋아. 아우 시원하고 좋아. <웃음> 요다. 요다. 여우야? 요다. 음. 요다야? <웃음> 요다고 <웃음> 조다고 귀엽잖아. 체리 가서 봐봐, 체리. 혼자 놀고 있나? 체리! 너도 할래? 너도 하고 싶어? 혼자 누워서 이거 발로 탁탁탁 치고 있었어요. o 까 체리 o 까 너도 할 거야?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가리가 가자. 가자, 아자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좋지? 응. 저기 자리 있으면서 왜 아빠하고 있으면 좋잖아. 어? 발로 왜? 순이야! 눈곱 닦자. 순이야? 어? 순이야? 눈곱 닦자. 음, 좋아가지고 꼬리는 살살살살 흔들면서. 어, 양치해서괴로왜 <웃음> 얼굴을 자꾸 숨겨? 눈곱 누자 이렇게 싫지. 아유, 양치도 하고. 눈구 닦을 거구얼굴을가리구누 음. 이제 도망가려고. 누이야 세수도 하고. 양치했으니까 우리 세수도 하고 귀도 한번 닦고. <웃음> 지금 구누구누구누구가 순이 눈곱 닦자 왜? 괜찮아 괜찮아 순이 혀가 안 들어가서 어떡하냐 어 이거 혀어게해 <웃음> 혀가 너무 길게 나왔다 순이야 아유 앞니가 없어가지고 이거 혀를 어떡하냐 망고 너네 엄마야 혀가 안 들어간다 어? 못하죠, 형아. 아이고. <웃음> 놀리니까 숨었잖아. 어, 가 봐. 안 들어간다, 휴가 혼났다. <웃음> 앞니가 없어 가지고. 아이고, 큰일 났다 이제 입 담을 힘이 없네. 어, 큰일 났다 너혀 어떻게? 혀가 안 들어가는데요? 어 이제 넣었다. 어, 힘을 줘야지 들어가는 거야 혀가. 이제 혀 넣네. 망고.